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목요일까지 오디오가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더빙을 할 건데 지금 저는 세탁망에 색깔이 물들어서 이것을 도루마무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바가지에 락스를 풀어주세요. 돌아오렴. 나의 세탁망아 그리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안 찍다보니까 1만 시청자 쓰레대한실내죄송다 <웃음> 언제 올라갈까 저 이번주 지금 이번 21일이거든요 이게 언제 올라가는지 땜에 <웃음> <때문에> 찍겨봤어요 땜에 <때문에. 웃음> 아니 봐봐 들어봐 이번주는 좀한가하니까 편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맞아 그동안 난바 맞아. 얼마나 바빴는지 말해줘. 여기서 여기서 제일 바빴던 사람. 너무 바빴어요. <웃음> 얼마나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웃음> 아, 너무 오랜만에 온다. 웃기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시 이거 주세요. 드뭐 <웃음> 드실 건가요? 저는 안 먹을 건데요. 아, 아, 먹을게요. 나 너무. 당 떨어지네. Das 정신이 나가니까이 <웃음> <진짜? 웃음> <문젠가? 웃음> <Planet> <웃음> <웃음> 혹시 여기 애플페이 안 되나? 안 돼요. 가오가 죽은 <죽음> 소감이 어떠신지? 슬픈. <웃음> 네. <웃음> 네,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빠요. 이제 연유를 만들고 사과잼을 만들 것입니다. 우유 200g에. 설탕 40g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사과찜을 만들 건데, 저는 원암선님의 레시피와 저의 레시피를 참고할 겁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맛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를 후루리 찹찹찹찹 썰어줄 것입니다. 이날 사과 3개를 썼는데 무려 30분이 걸렸어요. 저는 후루리, 찹, 찹. 잘게 쓴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루리, 찹, 찹. 네. 설탕 양을 가늠하기 위해 무게를 재면서 썰면 좋습니다. 설탕이 슈슈슈슈슈... 설탕이 282g일 때 사과의 양을 곧네 꼭... 지난번처럼 시나몬 파우더도 전투 <웃음> 연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100g 그리고 이 이것을 깨끗이 닦는 비법을 보여드리면 물에 동동 띄어서 음식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짠! 지난번처럼 색깔은 잘 나왔는데 네 이렇게 은지가 사준 깔때기로 담아주었습니다. 맛은 똑같았는데 되직하기가 조금 아쉬웠어요. 더 졸였어야 했는데 너무 졸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다 잤어요. 시작! 슈퍼 슈퍼 소스 슈퍼 시작이라고 했지? 슈퍼 슈퍼 슈 몰라 이거? 내일이 동기 생일이라 오늘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얼그레이 쇼콜라 케이크 버터를 1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녹여주시고요 화이트 커버처도 넣고 전자레인지에 40초 돌려줍니다 그리고 섞어. 겁나 섞어. 섞어주세요. 그리고 연유를 넣어주고 소금도 넣어주세요. 연유와 소금을 넣어주고 이게 버터랑 초코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중요해요. 얼굴에 생크림을 넣기 전에 4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쏙쏙 긁어서 넣어주세요. 쏙쏙쏙쏙 알뜰살뜰 그리고 겁나 섞어주시면 됩니다. 섞어 섞어 계란 노른자 두 알을 넣고 마저 섞어주세요. 이때 분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박력분을 넣어주세요. 따다르르르. 그리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동안 머랭을 만들 거예요. 설탕 3분의 1 넣고 중강속도로 휘핑해주시고 3분의 1 마저 넣고 중강으로 휘, 휘, 휘, 마저 넣고 휩 하고 다 되면 저속으로 1분 기공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3분의 1을 본반 중에 넣고 잘 섞어주시고 또 3분의 1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저 재료 또 샀어요. 저거 주걱. 이거 생겼다고 또 편해지더라고요. 역시 베이킹은 재료빨입니다. 자꾸 사게 됩니다. 이제 구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샹 하는데 저는 또 손을 찍었네요. <웃음> 저의 손을 보세요 그리고 기공정리 펑펑펑 저는 반죽이 많아서 두 개로 나눠서 구웠고요. 예열된 오븐에 1 7 0 에서 40분 구워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팡! 쳤을 때 부풀었다가 꺼지면 성공이에요. 펑!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생크림 30g에 얼그레이 3g 넣고 전자레지에 돌려준 다음에 연유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 생크림을 다 넣고 섞어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반죽도 30분 이상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5시간 숙성해줍니다. 네, 저 이날 갑자기 새벽 3시에 깨서 새벽 3시에 베이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생크림은 여기서 조금 더 요 정도만 휘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무서워서 좀 많이 했더니 오버휩 됐어요. 그럼 살짝 분리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케이크 돌려돌려가 없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거 없이는. 그래서 저 청소할 때 쓰는 바퀴 달린 일자를 섭외했습니다. 어찌어찌 돼가는 모습.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완성되면 냉장고에 넣어서 1시간 정도 크림을 안정화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뚜껑이 탔나? 뚜껑이 탔나? 안 아, 닿습니다. 그리고 제가 휘 코울슬로를 만들었는데 좀 많이 만들어서 이것도 미소독한 병에 조금 담아서 같이 선물해 줄 거예요. 맛있게 먹어라, 친구야. 그리고 혹시 베이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설거지 보고 가세요? <웃음> 레드베이 버스테이 깔아줄 수 있나요? 그게 뭐죠? 저작건료는 네 돈인데 이름을 어, 노래 불러주세요 직접 스이라 아, 요 <웃음> 어후, 오, 어우 <반석> <웃음> 반갑다. <반석 사용. 웃음> 너무 좋은데, <웃음> 야호. 이것도 뛰어가 됐어. 제가 요즘 빠짐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약존두기. 이게 왜밤 생각난지. Thank <laughs> you. 왜? 금요일에 뭐 먹었는데? 안 먹었어. 아까 안 먹었는데. 나... 아 너무 졸려. 지연이 뭐좀았을아 진짜 <웃음> 그 커피 진짜 맛있지? 어. 내가 먹을 에어 <웃음> 상표 보여줘 나는 지연이가 사줬는데. 나 이거 실장님이 좋은데 스프레스 사줬다. 맞아 맞아. ㅋ <웃음> <웃음> 색말좀해 얘들아 <웃음> 어떻게 하는데 말을? 여기 어디서 갇혀있었 탁발 촬발자랑하자 진짜 갇혀갓철 김밥 너무 예뻐 <웃음> 어, 이거 뭐야? <웃음> 이거 뭐야? 귀여워 내 반려묘다 뭐? 반려묘 이거를 <웃음> 타면 아마 너네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그게 몇 번인데? <웃음> 응! 야할 얼굴이 맛있네? 음, 맞아 음, 아까 얼굴 일을 하지 않았어? 맛있는데? 음. 맛있어? 음. 파는 거 같아요 <웃음> 반응 뜯어내기 <웃음>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어디서 사온 거야? <웃음> 야, 야 내가 만들었잖아 <웃음> 안 사온 <사은> 줄 완벽해 2, 3, 2, 아니래? <웃음>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옥수수. 어. 드셔보세요! 짜! 좀 맛있어! 짜! 짜. <웃음> 어떡해! <웃음> 중간장이랑 맛간장이랑 다른 거야? 다르지 않아? 다르지. 따르지, 중간장이랑. 맛간장. 엄마 바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건 뭐야? 이거 는브리치즈 샌드위치 세트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치 이거 뭐야?